안녕하세요 일주일차 경과 보고 왔는데요 흉터도 잘 아물었다고도 해주셨고 그리고 가슴도 CC가 틀리게 들어갔는데 가슴 모양이 되게 예쁘게 잡힌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엄청 이뻐졌어요 친구들한테 이제 어떠냐고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었는데 제 몸에 딱 맞게 잘된것 같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되게 지금 뿌듯해요 가슴수술이 성형을 했을 때 만족도가 1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픈 게다 없어진 일주일 차때 지금 이제서야 느끼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스포츠 속옷을 입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속옷 쇼핑도 하고 그러고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중에 속옷을 하나로 지금 입고 있는 상태인데 가슴 엄청 커 보이죠. 원래 이런 핏이 절대 나오는 애가 아니었는데 가슴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런 붓는 티를 입는 것도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지 않아요. 아, 이제 2주일 차때경각보로 얼른 병원에 가고 싶어요. 그럼 2주 차 경각 때 그때 뵈요. 안녕!